우승을 축하합니다. 왜 이런 짓을... 당신들은 말입니다. 누구야 너? 누구야 너? 피곤합니다. 여보세요? 네, 전데요. 예? 네? 일단 이번부터 하시고 치료하면서 경과를 좀 지켜보시죠. 아 엄마 어디가 이보나 하나 하라잖아 효자 행세해 지금 안 받으면 큰일 난다잖아 월세는 누가 낼 기가 내돈 가져올게 내돈 가져오면 될거 아니야 아이 카드 정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아주십시오 거를... 그냥... 아이 근데 술안 마셨는데도 막 취한 것 같네. 돈 벌었거든요. <웃음> 너 이거 가지고 얼른 집에 가. 또 술집으로 세지 말고. 자, 잔들면 됐어요. 한 고등어... <웃음> 자, 엄마 여기 떴어. 또 노름 했나? 아와 말을 안 해. 아, 그런 거 아니라니까. 아, 노름도 아니고, 훔친 것도 아니고, 진짜 죽도록 벌은 거라고. 아, 정말. 예, 시방. 먹고먹으러 밥에 넘어가네? 너가 아는 찾아야 할거 아이가. 알을 키울 경제적인 그런 것만 된다고 보면은, 알을 찾을 수 있다 카데 어. 456번 아, 예, 맞습니다. 아, 하, 하, 하. 야, 다시 가고 싶지 않아. 피아러잔네을지 여기가 더 지옥이야.